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근무 중에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태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 이씨가 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발표했던 내용을 뒤집어서 번복을 했습니다. 피살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또지도사 어, 공무원, 수족분들께 기쁜 여운 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의 공문무원 공무원, 공무원 등을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동 의도를 기증한 환함 또는 하지 됐습니다 발표 주사,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활된 공무원이 결국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관광인 사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저는 더게 생각합니다.